자 3년만에 돌아온 천수석 돌아옵니다 제가 돌아온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왜 돌아왔는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 드릴게요 예전에 2017년 1월 30일경 약 3년 전이죠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근데 그방송에 제가 문제된 발언을 한게 있어요 무슨 문제된발말이냐 공약계 방송은 아닌데 공약을 하는 것 뿐이지 다른 공약 방송과는 다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분에 대해서 조금 수정하고 나 지금 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정확히 말해서, MMORPG를 친다면, 그 방송을 하는 BJ 유저가 보스방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보스의 패턴들을 그때 어떻게 알려줬냐면, 말로만 설명해요. 말로만 패턴이 어떤 게 어떤 게 있다. 그 다음에, 짤막하게 그 패턴을 나오는 걸 보여줘요 그냥 변수가 있을건데도 불구하고 페이크 행동을 하거나 그런게 있을건데도 불구하고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장비가 뭐가 나오는지 보여주고 그 장비로 얻은 걸 보여줘요 장비로 만드는 아이템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장 패턴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주기는 모습만 짤막하게 보여준 다음에 그걸로 아이템을 만들어요 그게 예전 공격 방식이 었고 지금 지금의 공격 방식을 선호하는데 자 기는 앞이 똑같은 게 제외하고 기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승으로 자 보스를 시작하고 보스를 잡는 가운데 만약 5분 동안 보스를 잡아서 패 죽인다 하면 그 5분 동안 나오는 것을 패턴을 어떠한 행동을 하면 이 패턴이 나오는지 잡다가 그 패턴이 나오면 패턴에 대한 영상을 살짝 멈추고 그 행동을 동그라미 빨간 동그라미 치고 살짝 빼서 이게 어떤 무슨 패턴의 공격인가를 설명해 둡니다 그 다음에 그걸로 패턴 설명을 전부 마치고 또 주의점을 줘요 어떤 주의점이냐 이게 왜해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가를 적어주고 페이크 행동도 있다 그러면 페이크 행동을 적어줍니다. 페이크 행동이 무엇이냐? 보스가 변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행동을 하다가 갑자기 끊고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행동이란 걸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죽이고 보스가 준 아이템을 보여주고 그걸로 템을 만들어요. 지금 그게 지금 공략 방식입니다. 지금의 공략. 방송의 형식이에요. 제가 그걸 수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추구하는 건 예전 방식이 아닌 미래, 그때 미래죠. 지금은 지금인데 미래의 공약방식이 될지도 모르는 기승전결이를 전부 보여주는 그런 방송이 되고 싶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왜공약계 방송이 아니라고 했냐면 그때 트렌드는 분명히 공약은 짧은 길이로 모든 귀찮은 걸 전부 건너뛰고 무슨 스테미나고 무슨 장비를 만들 수 있는지 만 보여주는 게 그때 트렌드였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MMORPG 같은 경우도 그 영상을 잡는 건안 나와요. 보스를 잡는 건 예정 영상에서 패턴이 무슨 패턴이 나오지지안 알려준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걸 알려주잖아요. 무슨 패턴이 나오는지까지도 흔한 리뷰 채널에서도 알려주는데 지금은 예전에서 안 알려줬단 말이에요 리뷰 채널도 예전에는 어떤 게임인지만 보여주고 그건 하는 건 여러분들의 판단이라고 적어놓은 거고 지금은 그걸 해보고 나서 직접 느낀 감상평과 그런 걸 적어놓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공략이죠 일단 보면 그래서 제가 그런 방식을 선호하는 거고 그때. 그런 방송을 선호한다고 말했는데 그때 약간 이해력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제가 말에 대한 그 설득력이 없는지 이해를 못 하시더군요 그거를 지금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영상을 다시 찍는 거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방송을 할때 알아두실 점은 아니지만 조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조금 설명드리면, 제가 이제 방송할 때는 악착같이가 아니라 약간 취미형세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조금 뭐랄까, 조금 더 편안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제... 추구하는 방식 그대로의 방송을 할 거라서 지루한 걸못 견디시거나 어떤 특정한 반복된 행위를 정말로 싫어하는 분들이라면 안 보시는 걸 적극 추천드리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 노가 다하는걸 보기 싫으면 그냥 나가 달란 말입니다 예 그겁니다 그냥 격하게 말하는 그거지만 그냥 말하자면 노가다를 하는 걸 보기 싫거나 노가다는 장면을 싹 건너뛰고 보고 싶은 분들은 다른 영상을 보라는 거예요 나는 남들이 뭐라 하든 전체로 영상을 보여줘서 그 안에서 어떻게 공략을 하는지 보여줄 테니까 그게 싫으면 다른 사람 영상을 찾아보라 이겁니다 <웃음> 자 어쨌든 자 오랜만에 들어온 천석수 였고요 앞으로 한 이번 주 내에는 아마 정리가 돼서 영상이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슬슬 자 앞으로 보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수고하셨고 다음 녹화 영상에서 인트로와 함께 조금 싫어하시면 싫어하시는 어떤 부분이 싫었다 그런 걸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냥 트집 잡고 그냥 싫으니까 그냥 까는 건안 됩니다 바로 차단해 버릴 거예요